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못뜬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걷어다나 걸치고서 나 오면 돼 부서두르지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부로 가지 네 손을 꽂잡볼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만이 네 손을 고 잡을래.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. 어인지 모르겠지만 혼자였던 밤하늘 너와 함께 걸으면 그거면 돼.